자, 연립방정식입니다. 분명 너한테 간고했어 형한테 민폐되지 말라고. 자꾸 민폐야. 자, 연립방정식은 구해야될게 여러개 인거지. 네. 구해야될 것과 식의 개수가 같아야돼. 네. 그치? 네. 예를들어서 ax 플러스 b에 보는 c다. 네. a, b, c는 미정개수니까 개수니까. 네. x, y가 미지수잖아요. 구해야될게 두개죠. 네. 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식 하나를 풀어보려고. 네. 이렇게 연립을 해놨어. 그럼 분명히 해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기억나 이거 두 식에 비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곱하면 밑에 식이 돼 버리는 거야. 식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식이 하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모르는 개수가 두 개인데 시계 하나밖에 없으면 무수히 많은 쌍이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a' 분의 a 가 b' 분의 b 인데 상수항만 다르다면 이 앞에 개수는 맞추는데 뒤에 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3 인데 1 더하기 2가 4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면 해가 없다요. 그 외에는 구해질 수 있겠죠. 무조건 한 쌍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음, 이걸 연립을 하는데 1차와 1차에 대한 거는 하는 방법 알잖아 어떻게 가방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잖아 연립방정식이 네. 그러면은 1차와 2차는 어떻게 풀 거야 얘들이? 미지수가 3개까지 안 만들 거거든 1차와 2차는 어떻게 풀거야? 1차와 2차는 1차를 2차에 대입하여 푼다. 오케이? 그럼 2차와 2차는 둘 중에 살펴보면 0골이 있을거야. 그 0골을 풀리겠지. 인수분해하여 1차씩 두개로 나누고 대입한다. 이게 해법입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첫번째 문제 유제 1 유형 1 유형 1을 보면 여기 돼 있네 2x 플러스 y는 얼마고 3. 3이고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얼마야 3. 3이야 자 1차와 2차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할 거야 네. 네. 그럼 y는 이 편하겠네 y는 3 마이너스 2x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 가로 고3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3인거지 4 8 9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4x 9 18 넘어오면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3 3으로 나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 3 1 5 1마마 x는 1 또는 3분의됐습습니 네. x가 1이면 y는 1이에요 x 3 3분의5 3 3분의3이너3 3 3분의마이너3 3분의3 나오겠죠. 그래이이 녀석의 순서3은이렇3 되는 거3 1 3 3 3 3 3 3 3 3 3 3 3 3 3 됐어. 근데 네. x가 y보다 커야 돼. x가 y보다 커야 되는 조합은 누구? 이거지? 네. x가 y보다 커야 되는 조합은 밑에 이거니까 여기 이거에 x 마이너스 y 구해주시면 정답은 얼마다? 네. 됐습니까? 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네. 유형 2 네. e. 유형 2는 또 썼더니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그 밑에는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제곱은 9 2차와 2차지 그럼 는0 붙은 애가 있다고 했어 는0 붙은 애가 인수분해가있으니까 x 플러스 2y에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야되고 그러다보니 얘는 x 플러스 2y가 0 X 마이너스 Y가 네. 0인거지 네. 이거랑 얘 2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9가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거랑 2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9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두 개를 푸는거예요 근데 X가 이거면서 이거 수는 아거면서 또는 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1차 1차 1차 집어넣겠죠 X는 마이너스 2Y 대입합니다 그럼 8y제곱 지금 마이너스 8y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그럼 y제곱이 9 그럼 y는 뿔마 3이지. 그걸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3일 때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일 때는 플러스 6이지. 그러니까 x는 맞불력, 즉 마이너스 6,3이거나 6, 마이너스 3 주네요 다음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건 y는 x 대입합니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제곱이 9야. 맞지? 7x제곱이 9야. 맞아? 그럼 x제곱이 7분의 인데 문제에서 정수 xy라고 했거든요. 정수에서 탈락이에요. 이거네요. 여기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를 구하라 했으니까 6 더하기 3으로 정답은 얼마다? 9. 됐습니까? 다음. 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식의 개수가 부족할 때 부정방등식이라 그래. 무슨 방식정방등식 부정 방정식은 식의 개수가 부족한거야 근데 부정 방정식 꼴인데 우리가 문제 보면 형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밑에 2-2번 같은 경우 문제 이상하죠 숫자가 0 되는게 없죠 네. 네. 얘는 풀지 마세요 2-2는 현재 네. 네. 네. 원래 상수항을 소거하는 건데 이거 없어졌기 때문에 상수항 소거법은 안할 겁니다 자 부정 방정식 넘겨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거야 2XY e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7플랫 미지수가 몇 개야? 두개 근데 식이 몇 개야? 하나 부족해 못 풀어 그니까 러 부정 방정식은 반드시 조건까지 포함해 조건을 봤더니 x, y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정수끼리 곱하면 정수니까 이걸 인수분해 해버릴 거야 예를 들어 잘봐 여기 x 주고 x니까 네. 여기 y 줄 거야 2y 그래야 x 2y 뭐 만들어지겠지 둘이 곱해서 2xy 될 거고 x는 얘랑 나오면 마이너스 1어 있어야 될 거고 네. 이렇게 곱해서 나올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1 있어야 돼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개하는 거 밑에 2xy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나 그랬어 7. 그럼 얘는 얼마야? 6이지? 네. 괜찮겠어? 네. 얘가 6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수에다가 정수를 곱해서 6을 만드는 조합은 이쪽에 있는 x 플러스 1 여기는 2y 마이너스 1인데 1, 6 아니면 2, 3 아니면 3, 2 아니면 6, 1 그치? 근데 마이너스도 되겠지? 그러니까. 뿔마, 뿔마, 뿔마, 뿔마, 뿔마, 뿔마, 뿔마, 뿔마, 풀 털어보자는 거 이제. 그럼 얘가 1이려면, 1이려면, x는 0. 네. 근데 여기 봐봐. 얘가 정수거든 이게 짝수잖아. 네. 짝수에서 1을 뺐으니까 홀수여야 되니까 여기는 이건 다안돼이두 조합에서만 찾아야 되네. 네. 네. 그럼 2y-1이 3이려면, 2y가 4여야 네. 되는 겁니다. y가 2일 때 마이너스 3 되려면 y가 마이너스 1일 때1 되려면 y가 1일 때 마이너스 네. 1, 1 되려면 y가 0일 때 그럼 2가 되려면 x가 1일 때 마이너스 2 되려면 마이너스 3일 때 5일 때 마이너스 7일 때 그러니까 요거 요거 조합이니까 될수 있는 조합이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괜찮아? 5,1 마이너스 7,0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까지 넣었죠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5 10 26 49 그럼 최소값 얼마? 오. 됐슈? 3-2번도 손대지 마세요 아직은 조금 힘들어요 3-1번은 따라하시면 아, 3-1번도 좀 힘들어요 네. 음. 제가 해드린 거랑 똑같은 것만 하세요 일단은 네. 다음 이제 공통근에 대한 이야기 어, 이따가 뭐 연습문제도 드릴 건데 나랑 안한 거랑 뭐 실수조건 그래서 뭐 정수조건이 아니라 좀 다른 거랑 실수조건이거든 무슨 조건? 어, 실수 조건이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이건 아직 힘드니까 이거 제외하고. 저렇게 열립돼서 나올 건데 2차식은 영 꼴이 없는 경우. 그 상수항서 건데 그것도 현재는 유형 제거됐으니까 그건 안 할, 그건 아예 안할 거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 얼마일까? 에 마이너스 일 되면 0자 공통분식 다시 보세요. 플러스. KX, 마이 k 스 KX, K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0, 0. 0.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를 x 파라고 x KX, k 니다 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X, k k KX, KX, KX, KX, KX, KX, KX, 얘 사라지고, 이거 이거 사라집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알파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k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k는 알파 플러스예요. 즉, k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예요. 보통 이런 식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 문제가 좀 들러와요. 음. k 다시 돌려주세요. 네. 네. 돌려주면 알파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는 0이어서 없어지고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집어넣어서 키는 얼마? 1 이렇게 되는 겁니앞쪽에 유형 1, 2를 잘 익혀.